안녕하세요. 백키입니다 오늘은 플링크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먼저 팔꿈치를 대고 할때 놓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. 한 손끝을 다른 팔 팔꿈치 끝에 먼저 대주세요. 그 위치에 팔꿈치를 고정하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깍지를 끼면 됩니다. 또는 손끝을 다른 쪽 팔꿈치 끝에 대고 양손을 앞으로 일직선이 되게 으면 됩니다. 이렇게 팔 자세를 고정하고 양쪽 다리를 뒤로 뻗어 뒷목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면 됩니다. 플랭크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자세 세가지를 짚어볼게요. 첫 번째는 엉덩이가 위로 올라간 자세 복부를 비롯해 코 전체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등이 구부러지는 겁니다. 등이 구부러지면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줘서 척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세 번째는 고개가 앞을 보거나 드는 자세입니다. 전체적인 자세가 망가질 수 있고 목에 아주 큰 부담이 갑니다. 이 자세들을 주의하면서 이번에는 손을 앞으로 뻗어서 플랭크를 한번 해볼게요. 손끝을 다른 쪽 팔꿈치 끝에 맞추고 손을 앞으로 뻗어 수평 다리도 뒤로 뻗어서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될수 있게 물론 이 주의점은 팔꿈치를 펴고 플랭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개가 들어지지 않게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게 또 힘이 빠져서 과도 하제에 내려가지 않게 주의를 해주세요 부가 설명으로 사이드 플랭크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버티는 팔을 수평으로 놔주시고 몸통을 측면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와 골반이 정확히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때 양 다리는 서로 붙여주셔도 되고 뻗어있는 손을 골반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